못된 아이라고 인정을 하는 솔직한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선물을 받아보는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선물을 자랑하는 친구들 때문에 상심한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예수님은 어떤 애들한테 선물을 줘? 음, 거짓말하냐고. 착한 어린이한테 준단다. 어, 축 착한... 성이 틀려. 아이 정말 알았어 엄마 아들아 난할수 있어 할수 있다 착해질 수 있다 우리 아들 화이팅 이에 고심하던 아이가 결심을 한 것인지 방으로 가서 예수님께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예수님 저는 거짓말도 안하고 착한 일만 하는 어우 짜증나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어우 어렵네 이거 여기까지 쓴 아이는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기억이 없는 것이다. 아이는 곧바로 편지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착한 일을 한 것은 없지만은 앞으로는 진짜 착한 일만 하고 살게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다시 여기까지 쓴 아이는 또다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으로 착한 일을 할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다. 어, 최적. 곰곰이 생각하던 아이는 갑자기 집을 나가서 동네 성당에 있는 작은 성모마리아상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흐뭇한 표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예수! 이 엄마를 인질로 잡고 있다! 너의 엄마를 살리고 싶거든 선물을 보내라! 어? 아 그렇지! 이거야! 이게 나